I need a coupe, need a stage, need a light show Heard you bought, hella plays, you a psycho And I heard you gonna blow, yeah, yeah a I grew up a legend, don't make me repeat it I blew up r e s p e c t it I pledge up allegiance I teach them a lesson and make them believe it I think she a demon, but I'm gonna go deep in... 일찍 오면은 학생이 되지만 지각하면 스텝이야 이거 한 장반 맞아? 아, 아픈데 이거. 1 0짜리 맞아, 1 5짜리 같은데. 네. 네. 네. 네. Yes. 파운드로두개 묶어서 우리 셀럽들은 운동 못하고 그리고 인성 안 좋은 거 이런 거다 용서가 되는데 사진 못 찍거나 조명 못 잡는 건 용서가 안 돼요 운동 못하고 싸가지 없는 건 용서돼 사진이나 영상 못 찍고 어? 그 좋은 몸을 거지같이 만들어내는 이 스태프들이 문제 항상. 올라갈 때도 팔을 피는 게 아니라 어깨를 먼저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깨를 주고 광배가 늘어나게끔. 바로 가 자, 벗고 해, 이거. 벗고 해봐. 자, 끝까지 내려봐, 끝까지. 두, 엉덩이, 엉덩이 더 뒤로 빼. 이렇게, 세, 더 끝까지, 네. 더 깊게 들어와 줘야지, 그러니까. 깊게, 그렇지. 눕지 말고, 그렇지. 가. 끝까지. 봐도. 응. 응. 오케이. 십자리 하나 보자. 드세요, 앉아도 돼? 오시고 비스 때문에 식당 관 먹는데 푸피아를먹어 먹으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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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어, 오늘 등 중앙과 상부의 볼륨감과 볼리 운동을 했는데 오늘 운동한 거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어요? 질문? 힘들어서 질문이 없어? 이게, 이게 정상인데 원래 어? 말만으면 제대로 한거 아니야 질문할 힘이 없어야지 그리고 어, 원래, 원래는 오늘 이제 이두 운동까지 같이 하기로 되 있었는데 셋이서 돌아가다 보니까 휴식 시간이 길어지면서 운동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됐어요. 아, 운동도 물론 다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또 시간이 오버가 돼서 컨디션이 저조한 상태에서 굳이 강제로 어, 강제로 운동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접을 때는 접어주고 더 좋은 컨디션에서 다음 운동을 기다리는 게더 좋아요. 어, 오늘은 가볍게 등 운동 이렇게서 가볍게 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뭐 이제 무겁게 해가지고 집중을 어, 굳이 놓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라도 하면서 어, 이렇게 어, 좀더 집중하는 방법을 좀 배워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반복 숙달이 돼야지 중량이 하나하나 늘, 늘어가면서 그 운동도 마찬가지 내 운동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항상 질문 없어? 질문 없으면 끝밥 먹어야 돼. 운동보다 중요한 게뭐라 했어요? 영양 섭취에요. 영양, 섭취. 어, 영양 섭취를 굳이 놓치는 타이밍까지 놓치면서 운동을 무리하게 강행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운동 끝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항상 만들고 그리고 운동할 때는 매사에 더 좋은 컨디션으로 운동할 수 있게끔 다음 시간에는 어, 또 다른 부위 어디가 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거 빼고 따, 따로 하면 되니까 뭐 아직 운동은 할게 많아요. 배울 것도 많고 운동도 마찬가지 공부랑 똑같이 끝이 없어요. 다음 시간에 등운동 한다고 해서 오늘하고 똑같은 등 운동 안 해요. 또 다른 등 운동으로 또 다른 자극을 얻어가고 이게 하나하나씩 내 몸에 익혀가면서 내 거가 돼야지만이 그걸 이제 반복 숙달로 인해서 써먹으면서 발전을 하는 건데 내 거가 안된 상태에서는 그냥 따라하는 신용이에요 신용. 시늉. 그래서 내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운동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내 운동이 될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자, 오늘 운동 여기까지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 빨리 영양 섭취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 좀더 휴식을 줄여가면서 어, 좀더 강력하게 어, 근육을 좀더 데미지를 입혀보는 운동을 할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좋은 컨디션으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